김여서 OBMTV에서 특별 MC를 맡게 된 윤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눈보시십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기대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쿠팡 크리에이터 탑10에 드는 매출 기록을 달성한 크리에이터를 모시고서 함께하는 인터뷰 영상인데요. 오늘 또 특별하게 이소은 쇼스님을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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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꽃이자 또 실력자이자 어머나. 능력자인 이소은 쇼호스트님이신데요. 아유, 과찬이십니다. 네, 자기 소개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샌미 언니 이소은 쇼호스트입니다. 어, 저는요, 그 방송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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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렵죠 OBS OBS 쉽지 않아요 어. 네. 또 프리즘 라이브의 산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프로듀싱을 한다는 게또 네. 그만큼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네. OBS는 그보다 조금 더 손이 갑니다 어, 맞아요. <웃음> 저도 이제 프리즘을 다룰 줄은 아는데 OBS는 쉽게 도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음, 맞아요 근데 또 이것도 기능이다 보니까 음. 여러 번 하면 은 손에 익어요 어. 네, 손이 빨라집니다 <웃음> <웃음> 예,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좀 OBS도 많이 도전하시면 또 좋은 방송, 또 컬러티는 방송을 할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OBS를 다루시면서도 거기에다가 더 대박적인 거는 쿠팡 크리에이터 탑텐에 들으셨다라는 건데요. 매출기록 <웃음> 탑텐이에요. 아. 와, 어마한 네. 매진을 하셨고, 그리고 신기록 달성을 하셨는데요. <웃음> 그거에 관한 노하우와 또 장점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웃음> 아이고, 노하우가 따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거 따로 어떤 비결은 없었던 것 같고, 음. 다만 조금 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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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고구마를 그렇게 하신 거를 이제 드시고 이렇게는 많이 하세요.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방송에서 뭐 어떻게 보면 좀더 맛있게 보일까를 좀 어. 생각을 해서 이제 치즈를 한번 얹어보자. 오, 치즈? 네. 네. 치즈를 얹어서 직접 구워서 고거를쭉 당기니까 음. 이 치즈에 그렇게 쭉 늘어나는 것도 보여지면서 고구마가 노랗노랗 밑에 네. 파슬리가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의 노란색상과 초록색상 그리고 이렇게 흰색 치즈가 쭉 이러다 보니까 야.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군침을 좀 삼켜주셨어요 어, 저도 네. 그랬었거든요 아 오, 구매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고, 라이브 반갑습니다. 방송을 보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맛있게도 드시고 김치를 막갈나게쫙치즈으면서네 아, <웃음> 고구매 쫙 올려서 딱 드시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웃음> 네 맛도 있었고요그 방송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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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잖아요. 어, 예, 예. 네. 기업체 이제 전속으로 지금 이제 뷰티 쪽에 또 화장품, 특히 네. 수입 화장품 중에서 이제 탑 10에 드는 어떻게 보면 전세계의 그런 브랜드를 가져오신 업체와 또 전속 계약을 하게 됐고요. 어, 네. 네, 건강 음료나 아니면 음. 또 주얼리 쪽에 전속으로 예,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네, 와, 정말 발이 넓으시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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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에이터입니다 오. 한마디로 밴더는 이제 업체에서 이제 상품을 직접 파는 판매자 음. 저는 판매자인데 요거를 또 쇼호스트 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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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또 제가 방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 너무 좋은 기회였죠. 그니까요. 저도 그 그립톡인가요? 네. 그립톡을 구매해가지고 하, 구매를 해주셨어요. 네, 거. 진짜 이쁘시더. 이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쁘고 디자인은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하시는지. 전 하트 모양으로 샀거든요. 맞아. 하트 모양에 <웃음> 이렇게 마블 하, 네. 고급스럽게. 어, 맞아요. 또 실버로 이게 테두리를 네. 원하셔가지고 예, 친환경 시스템으로 펄이 자르르르 들어간 걸만들어들어서 제가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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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소상공인의 키워드리고 소상공인 앤또 여러분들께서 라이브 커머스 쇼호스트로 방송까지 원하신다면 여기 김여석 아카데미로 맞습니다. 오면요. 맞아요. 모든 걸다 알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올인원 쇼스트인데요 여러분 네.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프로듀싱 OBS 그 어렵다는 것까지 싹다 어디서 배웠다고요? 김여석 데뷔, 데뷔. 네, 여기입니다. 여기 <웃음> 맞아요. 저희 대표님이 정말 꼼꼼하게 하나부터 맞습니다. 열까지 모르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알려드려요. 네, 맞아요. 제가 정말 컴맹이잖아요. 아이고, 그러세요? 네, 제가 안 진짜 그러실 것 같은데, ]이에요. 이 컴맹을... 한달 안에 가르쳤습니다. <웃음> 야, 야 이거 근데 원래가 잘 배우실 것 같은데 아... 또 흡수력도 빠르셨을 수도 있는데 어후... 그만큼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또. 맞아요 <웃음> 대표님께서 워낙에 네, 더축쏙 들어옵니다. 음또 <웃음> 음. 엄청 또 빠르게 배우셔가지고 <웃음> 대표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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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실수도 많이 해봐야 되고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게 된 우리 이소은 쇼호스트님이신데요. 진짜 올인원 쇼호스트로 정말 1등 쇼호스트라고 제가 말씀을 정말 감히 드릴 수가 있을 것 아니요. 같아요. 돌발을 모르겠는데. <웃음> <웃음> 워낙에 김효석 아카데미의 꽃이자 또 능력자이자 실력자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또 이렇게 모시면서 인터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소 시호스님에게 또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어, 또요? <웃음> 네. <맞아>.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네. 네, 최종 목표가 있다면 무슨 아, 목표가 있으실까요? 간단합니다. 제가 쿠팡 탑10에 들었는데 그중에 2위를 4주 연속 했거든요. 1위를 4주 연속 해보는 게제 목표입니다. 1위. 1위를 4주 네. 연속? 네. 한달 동안. <웃음> 기대해 <말끔합니다>. 주세요 <웃음> 네. <웃음> 아유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웃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에 노력하고 끈기와 인내심으로 버텨온 우리 이소은 쇼호트님인데요 굉장히 방송 역시도 우아하면서도 아름답게 또 꾸며내시고요. 기획 역시도 되게 잘 꼼꼼하게 하시는 우리 쇼호스님 같이 모심해서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함께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제가 감사 여러분들 이소호스님을 원하신다면 방송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라면 김효석 아카데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칭을 해드리거든요. 이소울 쇼트님 섭외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효석 아카데미에서 열심히 배운 우리 이소울 쇼트님의 화려한 활약 기대해 주시길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를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